수 있는 을누가 머리는 투명한 유리 <웃음> 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 종입니다 한국인의 노래방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m 종에서 노래방 한번갈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니 노래방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가 달린 제품이 아니고요 스피커와 마이크가 분리된 심지어 마이크 두 개짜리 미니 노래방입니다 귀여운 큐브 모양이고요 작지만 성능은 빵빵합니다 윗면에 손잡이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습니다 마이크 디자인은 심플한데요 아이들도 손에 치기 쉬운 사이즈입니다 배터리 충전식이라 집에서, 야외에서, 자동차 안에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노래방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노래를 불러야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마이크 하나짜리 노래방 기계 보신 적 있나요? 노래방 기계는 두 개의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듀엣수로 노래도 부르고 남이 노래 부를 때 끼어드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면 재미는 두배 이상입니다. 이는 밭소리나 남겨놓고 앞장까지 믿그 입새는 남기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 해가네 흘려진 눈물 눈가이가득기보야 머리는 보통 명한 유일한 눈 하지만 우린 없어 누워 떠나 한번 충전으로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사용 4시간 이상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분이 있다면 충전기를 꼽아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혹시 노래방 기계 안에 노래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스마트폰과 노래방 기계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요 첫째 유튜브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제목에 노래방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검색합니다 세상에 없는 곡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두번째 방법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래방 앱을 찾아 설치하면 점수도 나옵니다 배경음 크기는 핸드폰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목소리 크기는 마이크나 기계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절합니다 노래방 한번 갈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이크가 두개 있는 미니 노래방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